반갑습니다, 사님 오늘은 그 홀로아리랑을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홀로아리랑 불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홀로아리랑을 저는 잘 모르는 곡이었는데 보니까 크게 어려운 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악보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그제 블로그 오셔가지고요. 이제 악보 써놓은 거 확인하시고 누르시면 좀 크게 볼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보면서 준비 아이고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로아리랑은 멜로디는 그 가서 한번 들어 보고 오시고요. 요청하신 분은 물론 알고 계실 테니까 같이 하면 되고요. 자, 1마디부터 총6마디로돼 있고 반복이 뭐 당연하게 많은 곡이었고요. 처음부터 같이 봅시다 홀로아리랑 이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노래 그대로를 옮겼더니 레미 솔솔라 시시 라솔라솔미 레미 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마디에서 레까지 올려야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음으로 부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편하게 부시라고 낮춤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낮춤음으로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저 멀리 동해바다 시작 시도미미파솔솔파 솔솔 파. 낮은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도시도미미손통킹스죠미파솔솔파미파미도시도시 다음에 이 마디요. 다음에 솔시시 시. 여기 여기 있는 시도 높은 시예요. 솔 높은 시 다음에 높은 시, 다음에 높은 시. 솔시시시 시, 시. 여기는 이제 시가 여러 개 붙으니까 혀 텅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혀요요 요 서의 이 부분을 혀로 탁탁 탁 튕기면서 막아 주면은 이제 혀혀 텅깅으로 되는 거죠. So, 솔시시시 오늘도 시도미미솔시시시 오늘도 거센 바람 솔시시시솔솔파미 다음에 솔솔파미파파 이이마디 전체 혀턴깅을 좀 많이 어줘야 되네요 솔시시시 시, 시, 여기도 다 혀턴깅 솔솔 여기도 혀턴깅 파미 쓰고 다음에 바로 솔솔 솔솔 파미파파 파, 마지막 미파파할 때도 파에서 파 넘어갈 때 혀턴깅으로 탁 쳐주시고요 솔시시시 솔솔 파미 솔솔 파미파파 너무 급하게 부나? 노래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풀면서 빨라지게 되네요. 다음에 3마디 올라가면 은시시시솔파미솔파미도시도시시시시 조그만 얼굴로 되게 쉬워요. 시시시 솔파미 솔파미도시도시 솔파미도시도시 다음에 사마디 독도야 간밤엔 잘 잤느냐 미미파 솔파미도시 도미미 도미미, 도미미는 또혀턴귀 쓰면 되겠다. 그죠? 미미파솔파미, 미미파솔파미, 도시, 도미미. 다음에는 오마디, 높은 시, 세 번. 시시시 솔파미 솔솔파미도시도시 솔솔파미도시도시 이거 아까 한거랑 똑같죠? 시산마디랑 똑같네? 근데 여긴 솔솔이구나 시시시 솔파미 s 솔솔파미도시도시 쉬어가더라도 다음에 손잡고 o s 보자 같이 가보자 미미파파 i t 도시도 미미 미미파솔파미 여기는 한박씩 때리면 되니까 미미파솔파미 도시도미미 미미에서 혀턱링 한번 넣어주시고요 하면은 예, 끝나게 됩니다. 곡도 쉽고 부는 것도 쉬워요. 심지어 낮춰 음을 낮춰버리게 되면은 부는 게더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좀 높은 레까지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낮춤음, 낮춤음 써주시고요그 원음에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1마디, 2마디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3마디, 레 높은 레까지 쓰는 걸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